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부처님께서 예. 세 가지 보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세 가지 보물을 주었는데도 말이에요. 예.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예. 사용하질 않아요. 예.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 공부와 수행을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 지식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공부는 안해요 필요 없다곤 예.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아, 공부를 하면은 예. 아주 재미있어요 아 공부도 같이 해야 돼. 나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 불자라면 공부를 해야 예. 지혜 있죠? 지혜. 지혜. 지혜가 지혜 생겨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건. 예.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 일이 잘 되려면 예.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공부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불교의 보물 세 가지 있죠? 예. 그 삼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삼보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예.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요 예예. 예.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보물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흔히 예.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면 금, 은, 다이아몬드, 호박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보물이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예. 예. 그런데 예이 물질적인 보석이 아니고 아. 정신적인 존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게 보물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삼보를 예. 불, 법, 승,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계율이 들어가가지고 예. 사보라고 했어요. 사보. 그래서 오늘은 음. 예. 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불을은요, 예. 뿌다라고 해요, 뿌다. 부처님을 깨우친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부다가죠. 인도 말이죠. 예, 예, 예, 예. 예. 둘째는 법 있죠? 예. 법은 다르마라고도 하고 단마라고 하는데 쌍스드레하고 빠리오가 그래요. 예. 깨우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경율론 이것을 삼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 승이죠. 승. 예. 중승제라고만 했는데 원래 쌍가예 그것도 인도 인 말이죠. 예죠. 예. 부처님이 제자들로 구성된 예. 승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 승단. 아, 그것이 곧 사부대중이 있죠. 사부대중이요. 예. 빛구 남자 스님이 있죠. 예. 빛군이 여자 스님이 있죠. 그다음에 우파사카 예. 남자 신도 있죠. 예. 우파시카 여자 신도 이걸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위세 가지를 줄여 가지고 불법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모든 법회 행사가 있죠. 네.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 삼보는 불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요? 타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 불교에서는 귀를 앞세. 말 그대로 귀는 예. 돌이켜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 뭐에 불법승 삼보예요. 아 예.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육신이 아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예 예.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 부처님이 계셨고요. 예. 누구든지 깨달아 실천하면. 나와 같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편타당성이에요 한 사람만 깨달은 게 아니라 나처럼 실천을 해보면 예. 누구나가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는 예. 누구나 귀를 기울이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볼 수가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와서 듣고 눈 있는 자는 와서 봐라 그랬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아도 네. 늘 항상 모두가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곁에 있었던 부다의말로 훌륭한 스승이었고 멘토였어요. 예 네, 그렇죠. 그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였습니다. 네. 또한 부타의 가르침을 지키고 네. 개승하고 따르는 승가 있죠. 예. 승가야말로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부다가 가장 훌륭한 보물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 불법승이에요. 예. 이제. 삼보를 제가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불고 첫 번째 예. 붓다를 말한다겠죠? 예, 붓다. 인도에서 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고요. 예. 중생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맨발로 평생을 걸어서 중생 이웃을 가르치다가 개봉한 거예요. 예. 맨발로 열반하신 역사 속에 살아있던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열반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 맨발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예. 남방불교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다녀요? 음, 맨발로 다니죠? 아 어, 잘하시네. 근데 제가. 아니, 거기 인도니까 더우니까 맨발로 다니지 그 않나 남방불교 예. 자체 그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닙니다. 출가자들은. 그런데 동업, 예. 제가 20년 전에 예. 제가 아는 스님이 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개원법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예. 갔는데 어떤 큰 스님이 오셔서 예. 법문을 하시는데 예.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요. 예. 남방불교 수행자들 있죠? 예. 그 출가자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을 못사 신기 때문에 맨발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 얘기를 듣고요. 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 내가 스님 나중에 불렀어요. 그 스님을 저 스님 불러다가 계속 법문하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신도 다 떨어진다고 랬어요아니 아, 그래도 만약 그런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란 예. 산스튜어로 예. 부다 있죠? 부다. 부다를 우리말 소리나는 대로 빌려 쓴거예요아 붓다. 그 뜻은 아는 사람 있죠? 모든 예. 것을 아는 사람 또는 깨달은 사람 있죠? 예. 그리고 각자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는 예. 부다는 BC 6세기경의 인도 북부 있죠? 예. 예. 카필라 성, 성주인 정반항이 있어요, 아버지. 예, 예. 그 다음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예, 예. 알죠? 저 알아요. 네. 전 예. 이름은 고다마 히따르타라고 했어요. 아, 히따르타 그러니까 예. 카필라국이 왕자였잖아요. 예, 왕자였어요.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서나 스 29살에 출가를 하여 예. 나무 밑에서 6년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예. 그 깨달음은 일체의 번뇌를 예. 끊고 우주의 참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예. 교화를 했고 개봉 설법 하가시로 다니셨잖아요. 예, 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 붙다는그 의미가 깨달은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그 깨달은 분은 한 분이 아니고 모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명사가 아니고 예.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열 가지 명호가 있어요. 아, 명호라는 게 이름이죠. 예. 열 가지 명호가 따른다니까요. 예, 예, 예. 첫 번째 열애는 거예요. 진리 세계로 오신 분 예. 이걸 잘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예. 열애라는 말은요 예. 자기 본인이 써요 아하. 본인 자신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공 네.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예, 예. 정변지가 있어요? 예. 올바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명행족이 있어요. 예. 개정해가 있죠? 예. 사막을 갖추고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선서가 있는데 네. 생사고에 빠지지 않고 잘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간해가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상사는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장부는 대자, 대비, 대지혜로 모든 중생을 잘 길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장부 때 부처님 제자분의 제자분 한분 중에 말을 길들이는 분이 한분 오셨어요 끄는 말이요? 말말 말 길들이잖아요. 예, 예, 예. 말 우리 사는 말, 노련사. 예, 노련사.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너는 말을 길을 참잘 들린다는데 예. 말을 어떻게 길들이니 이렇게 물어봤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살 달린대요. 다른데이그 예. 예. 그때가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까막 투덜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안 들으면 때다고요네 네.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오... 잡아먹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이래요 오... 아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분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살살 달래면서 공부를 가르친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혼낸다 그래 혼내도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린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살생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매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죽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신게 나는 죽이는 것이 가르치지 않는거라고 하는거예요아안 가르쳐준다 안가르쳐줘버린다는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하겠어요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천인사가 있어요 예. 인간과 천상이 있죠 예.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 다음에 불세조는 세상에서 제일 종교하다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붓다께서는 살아계실 당시에는 붓다 서가문이 있죠 예. 한 분을 가르쳤어요 아 살아계실 때는 예. 그 제자분들에게는 오직 부처님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후대에 있죠 예. 대승불교 시대에 오는 동안에, 붓다의 가르치는 말 개념이 있지요? 예. 이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그 시작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이전에는, 과거 칠불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칠불? 그, 예, 예, 이제, 예, 예.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예. 첫 번째 비바시불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시기불이 있어요. 예. 세 번째 비사불이 있죠. 예. 네 번째 구루손불이 있고요. 예. 다섯번째 분화함 모니불이 있고요 여섯번째 가습불이 있고요 일곱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는데요 미래에도 미래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불, 미래불? 아시죠? 미래불이 예. 미륵부처님 미륵부처님이야 예예 예. 이게 나타난다고 해서 붓다의 개념이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분? 예예 예. 예. 그런데도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올려온 서가모니 부처님 있죠? 예. 이분만을 인정해요. 남반봉교에서요? 큰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 왜?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예. 거기서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남반봉교 상자분교에서는. 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보 있죠? 법보. 법보는 다르마라고도 하고요. 예. 단마라고그래단마라고 예. 그래. 산스트리어고 파리어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법보는 붓다의 설법을 정하고 예. 있는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불경. 불경은 종이로 된 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있죠? 예.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 책이 아니라? 그렇죠. 진리. 붓다의 설법을 기록한 경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부처님께 제정한 계율 있죠? 예. 계율을 기록한 율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경과 유를 네. 주석하고 이론화한 논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비달마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 3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갖다가 3장은 또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인사 있죠? 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경판이 몇 장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모두 8만 1316개. 아, 스님 너무 어려워요. <웃음> 뭐어려워 목판에다 3장을 모두 갖춰고 있기 때문에, 예. 팔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참고로, 예. 경전은 1000년 동안에 1300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해인사 옆에는 바다가 없는데 왜 해인사라고 했을까? 글쎄, 모르겠네요. 그 궁금하지 않아? 그왜 해자를 바다해자를 붙이냐면 예. 바다해자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난 지금 스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거기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죠 예예예 예, 맞아요 그래서 해자를 붙인 거예요 아 에이,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법문을 예 초기 기본 원시경정이 있어요 예. 그것이 남방 상자부 불경이거든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아항경이라고 니까야라고 하는데 아한경. 전부 빨리어로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이 예. 북방불교로 가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산스티리어로 또 번역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예. 빛이 4세기에서 빛이 1세기에 오면 부파불교가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 하는데 그때 논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논서. 그리고 후대에 예.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예. 우리가 서력 1세기부터 3,4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예. 반야경 있죠? 금강경 예, 반은, 있죠? 예. 법화경, 화엄경 있죠? 예. 정토경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수없이 아. 많은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나중에 이제 후에 티벳불교 있죠. 6,7세기경에 예, 예. 이제 따드라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 순밀과 잔밀 이게 대일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불교의 과정 발달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제 세번째 승보 있죠. 예. 승보는 승을 범으로 쌍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거예요. 예 스님 보모가 뭐예요? 인도말 인도말. 아 인도말. 예 예. 쌍가를 소리 나는 대로 승가라고 표기했고 여기서 가짜가 탈락이 돼요. 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약자 생략되는 게 많아가지고 예. 승가를 중승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 승이니까. 삼계때 예. 스님께 귀의한다라고 돼버려요. 아... 근데 원래는 예. 쌍가로 표시를 해야 돼요. 아 그게 맞다 이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아... 사부대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부대중으로 해야 맞고 아스카 왕 이후로 사부대중이라고 해라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돼요. 쌍가로. 아...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말의 뜻은 원래 모임이나 집단이 있죠? 예, 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이 예. 집단으로 이루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들의 집단, 즉, 교단을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가람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말도 상가에서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가 교단을 이룬 초기에는 예. 사찰이 없었잖아요 그런게 없었어요? 없었죠 예. 건물이 없죠 아 정원 같은 곳에서 예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예. 더운 나라니까 그렇지 더운 예. 나라니까 예예. 나무 밑이나 맞아요 동굴 같은 데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곳을 상가 아라마라고 했어요 상가 아라마 즉 상가 정원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아, 이것이 유래된 거예요. 가람이라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렇그 우리가 귀라고 할때 승은 예. 상가 즉 불교 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초기 불교에서는 분명 승은 예. 비군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처님 어머니가 계모했잖아요. 예. 계모가 이모예요. 아.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모가 엄마 대신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군이가 최초로 되는 거예요. 아. 그 이름이 마자파티예요. 네. 그걸 받아줘가지고, 네. 이제 비구와 비군이가 승이라고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양사과를 승이라고 했어요. 초기불교에서. 네. 깨달음으로 과정,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다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제가 불교 있죠 네. 남자신도 여자신도 있죠 네.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정한 상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예, 예. 상가는 사부대중인 화합이며 예. 평화이고 잘 조화돼서 붓다를 계승하라는 뜻도 포함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은, 예. 불교에서 지닌 산보 있죠? 예, 예. 세 가지 보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